노코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스 <웃음> 파. 그 하고 아, 이걸 지울까 말까 했었는데 <웃음>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골프를 배운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골린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 골린이, 그리고 목동에서 피아노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연입니다. 재밌는 골프 스윙을 모으신다고 들었어요 재밌고 그리고 어, 이런 골프 스윙도 있구나 저런 골프 스윙도 있구나 이렇게 좀 쉽게 골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어, 스윙 영상이 다양하게 올라가는 골프 채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 레슨을 시작한 거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지만 어, 고등학교부터 예중을 진학하는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콩쿨 준비를 할때 선생님을 도와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 골프도 참 재밌게 친구들이랑 라운딩을 나가고 배울 때도 참 선생님과 재밌게 수업을 하는데 어,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에 왔을 때 재밌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뭐 가르치는 것들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와서 재밌게 웃다가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상 생활이나 저의 활동들도 친구들과 아이들과 많이 공유를 하는데 제가 골프 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고 친구들도 알아요. 그래서 골프 칠때 그런 것들을 레슨에 녹아서 레슨을 할 때도 골프와 연관을 시켜 가지고 레슨을 할 때도 있어요. 뭐 골프 할때라운딩에 푸른 잔디를 우리 레슨에 녹여서 푸른 잔디에서 너희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이렇게 피아노를 쳐 라고 할때 듣고요 저희 목동 친구들이 골프를 배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 더잘 치는 어린 친구들도 많아서 음, 임팩트 에 대해서도 피아노와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골프의 릴리즈를 초등학교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릴리즈를 하는 것처럼 피아노를 칠때 릴렉스를 해봐 라고 했었을 때 너무 웃기게도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피아노를 더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골프 영상을 웃긴 것들을 지금 박찬 프로님께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그 영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 보여줘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 선생님 피아노는 너무 멋있게 잘 치는데 골프 영상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면서 웃을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에 등원했을 때 피아노만 배워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일상생활도 서로 공유하고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또 저의 레슨 노하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박찬 프로님께 드렸던 영상 중에 치마가 다 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네, 사실 그때 스윙을 하고 나서 저는 스윙이 정말 잘 맞은 줄 알았어요 그핑 소리도 나고 골프공이 앞으로 나간 줄 알았는데 어, 스윙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 아, 판식을 하길래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소리는 분명히 핑 소리가 나서 잘 맞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그게 가장 역대급 스윙 웃겼던 영상이었고 다행히 도 그걸 제가 갖고 있어서 아, 이걸 지울까 말까 했었는데 안 지우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